네,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오늘은 미션 후의 첫 번째 시간 플스트. 네. 자 마이구가 도레 네, 전체 손을 다 띄는 연습인데요. 어, 먼저 이게 빨리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어깨에다 대시고 도레도레이 연습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연습을 해 보고 나신 다음에 연습에 들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의점이 뭐라고요? 네. 밀고, 밀고, 입술에도 기대고. 요세 가지 지렛대 원리 잊지 마시고, 왼쪽 다리 앞으로, 얼굴도 정면으로, 악기는 뒤로 빼지 말고, 네, 그대로 들어서.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레를 가지고 텅잉과 슬러 연습 들어가 보실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와 팔이 죽을 것 같죠. 너무 아프시죠? 그 아픈 팔은 사실 본인의 잘못이세요. 힘을 너무 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빼야지 그 힘든 게 점점 없어지세요. 그래서 어, 내가 힘을 주고 있다 싶으면 빨리 힘을 빼거나 항상 빨리 악기를 내려서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손목이든 팔이든 꼭 스트레칭해서 풀고 그리고 다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준비 전체 다 잡으시고 입술을된 다음에 정면 네 하나 둘셋넷 이어서 슬러로 하나, 둘, 셋, 넷 속도가 그 전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지시죠? 제가 일부러 조금 빠르게 해봤어요. 자, 손을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 속도를 올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힘을 좀 빼고 연주하시라고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연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속도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힘을 주면 줄수록 속도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을 빼면 뺄수록 빠르게 연주하실 수 있게 되니까 꼭 힘을 빼는 습관을 머릿 속으로 세뇌를 시켜서 힘을 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에 미션 4의 두 번째 시간 도레 했고 레미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레미도 이네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좀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힘을 풀어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 미션 4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